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연수당입니다. 네, 제가 그터죽대가 할아버님하고 두 편을 찍었는데 너무 재밌어서 아, 제가 오늘은 <웃음> 아버지가 약간 위트도 있으시고 아, 예, 예. 제가 신데 어, 맞아요, 맞아요. 제가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거 턴된 어. 새로운 사진을 한번 가져왔어요. 왜요? 뭐 이상한 게임게해주세요저 <웃음> <웃음>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표정이 왜 그세요? 러 <웃음> 아니야? <웃음>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피디. <웃음> 아 별로, 별로 별로 마음에 안 드세요? 아 그러면 제가 할아버님을 모셔주시면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모셔주세요. 자, 아, 나 불렀어? 네. 오늘은 왜? 왜또 오늘... 불렀어? 어... 이러다 정 들고 어어 어, 그러게요. 어? 오늘은 제가 새로운 사진 한번 가져왔어요. 개수작이야. 사진 사진 사진. 사진. 개수작이야. 아니, <웃음> 재밌는 사진 하나. 이거 어떤 기운이 좀 느껴지세요? 이게 재밌다고? <웃음> 진짜 미운 정도 정이라고. 산소인데요. 파이쳤어? 누군가 파이쳤어요. 어? 누구? 손을 댔어. 와, 진짜. 어? 한번묻었으면 끝이지. 손을 댔어. 네. 그 옆에 돌 보이세요? 내가 눈이 안 좋아서.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좀 나중에 큰 걸로 가고. 알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돌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무슨 음. 의미일까요? 누가 그렇게 해놨대요? 이건 무슨 방법 같기도 하고, 비방 같기도 하고. 아, 진짜요? 음. 방법 같기도 하고, 비방 같기도 하고. 아, 무덤에 음. 그렇게 해놓는 게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거는 뭐, 어떤 사람이 하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이걸 왜 파헤쳐가지고 뒤집어 놨을까? 제가 그돌 사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참 재밌다. 그러니까, 누가. 피디 양반, 네? 참 재밌다, 주냥 신나해 아주 그래서 그 이렇게 돼 있는 돌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름도 아니고 이름이나? 이름이 아니에요 그니까 돌을 묻어놨나? 묻어놓은 건 아닌데? 맞아 이렇게 세 개를 왜이렇게 응. 그리고 그 아까 제가 보여드린 사진 있잖아요 거기도 구멍을 막 뚫어놨대요 그.. 부럭골이다. 그게 저는 궁금.. 이래갖고 조상이 편안하겄나 이 집안이 아.. 진짜.. 응? 누군가 그러면 은 일부러 응. 한건 맞겠죠? 일부러 했죠 일부러 누가 이렇게.. 조상묘를.. 근데 아... 이, 이런 것들은 지묘를 이렇게 해놔서 음, 불편한걸 머리에 둘러매고 앉아서 음, 죽어서도 힘들어 봐야지 아까 아버님이 그.. 뭐지? 그게 뭐 방법일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지잘 달라고 두상료로 어찌 응? 지 명예를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이런 짓거리라나? 응? 되게 안좋은 지시... 안좋은 지시지, 안좋은 지시. 짓거리맞지 오랜만에, 이... 옳은 말하네. 지시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감히, 감사합니다. 마음에 드네, 갑자기. <웃음> 감사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보통 이런 산소에 누가 이렇게 파헤쳐놓고 뭔가 돌을 이렇게 해놓으면은 조상분들도 되게 안 좋은 그런게 되는 건가? 조상의 묘는 우리가 가서 뭐해? 절도 하고 술도 네. 따라놓고 아이씨술 땡겨라. <웃음> 어? 어? 내가 오늘은 맨 정신에 좀 볼라 그랬더니만 그집 조상이 술을 먹으려고 한지 한잔 먹어야 되네. 겠 네.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저 진짜 그거는 딱 하나야 어떤 어? 거요 할아버지가 봤을 때는 그터 그런 옛날에 조상의 묘를 잘 쓰면 어그 네. 어? 집이 부귀영화를 누린다거나 네네네. 출세를 한다거나 네. 그런 옛말이 있어. 어... 그런 얘기를 듣고 저런 방법 비방 응? 을 했을 거지 근데 저거는 전혀 잘못된 방법 그리고 저 묘터를 봤을 때 어? 굉장히 4방팔방 동서남북 잘쓴 묘터이긴 하나 네네네. 묘터이긴 하나 네네. 방향 위치적으로는 잘쓴 묘터이긴 하나 방향이 턴은 좋으나 턴은 좋으나 방향이 잘못됐다 어떻게 잘못됐어요 우리가, 우리가 잘 때도 머리 방향을 네네.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네네. 편한 잠을 자거나 응? 불편한 잠을 자는데 그집 터묘는 관을 어떻게 묻었느냐에 따라서 저 자리가 어... 저런 방법을 해서 안 먹히는 이유가 있지 어... 응? 더 산란하고 더 집안이 음... 응? 욕을 먹, 음... 먹고 저... 그러면 이제 머리 방향에 따라서 운기가 바뀔 수 있겠지? 운기가 바뀌지. 저거는 저렇게 해서 방법을 해도 네. 좋은, 좋은 뜻이 없어. 오... 절대적으로. 오... 저거는 조상 욕도 맥이고 현재 자손들 욕도 맥이고 오... 응? 누구 좋으라고 저런 짓거리를 해놨는지 모르겠네. <웃음>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뭔지 좀 알려드릴게요. 음. 이게. 이재명 의원 부모님 산소래요. 부모님? 네. 음, 수좀쉬어까 네. 근데, 음, 누구... 누가? 누가? 그러니까, 누군지 몰라요. 이재명 의원이 SNS에 우리 부모님 그 산소에, 부모님이지, 뭐 할머님이지, 아무튼 음. 그 산소에 이렇게 해놨대요. 아, 이재명 의원이 한게 아니고? 네. 의원이 한게 아니에요. 어, 어, 어. 누군가 해놨대요. 어, 그래서 어, 이제. 천벌받을 놈. 어, 그 이게 저는 궁금한 게, 이렇게 하면은 뭔가 조상의 기운을 막으려고 하는 건가요? 이런 방법은? 저는 방법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아, 어, 그렇지. 그쵸. 어, 아까 할아버님이 계속 어. 방법, 방법 말씀해 주셨는데, 어, 어, 어. 방법이 어떤 좀 뜻인 거예요? 비방. 음... 음. 그러니까 뭔가 조상의 기운, 땅의 기운을 다 막아버린 거지. 아, 진짜. 응, 돌로 오. 눌러버렸잖아. 그렇다고 거기다 무슨 한자를 써놓고 오. 방법을 막 해버린 거지. 이돌 한자가 응. 맨첫 번째 자는 응. 어디였어? <웃음> 날생 자에 응. 두 번째는 밝을 명 자래요. 생명? 그리고 세 번째는 모르겠대. 세 번째는 잘안 보인대. 잘 안, 보여. 안 보여서 잘 모르겠대. 근데 추측이에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어, 어.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뭐 일각에. 이재명 힘실어 주려고 저렇게 해놓은 건가? 그걸로, 그니까. 근데 이재명 의원은 누가 우리 상 그 뭐지? 내 나의 기운을 막으려고 그런 것 같다 음음. 라는 식으로 SNS에 올려놨다고요 그 누운 자리 위에 네네네네. 그 묘라는 게 이렇게 봉우리 올린다는 거는 여기 네네. 사람이 묻어 있으니까 표를 내는 거잖아요 네네네네네. 표를 내는 건데 그 주변에 네네. 땅을 파헤쳐 아... 거기다 돌을 저렇게 뭔가 이렇게 새겨서 돌을 음. 세 군데씩이나 막는 건 내가 그때 묘탈을 한번 잡은 적이 있어요. 네네네. 그때도 비방을 쳐서 근데 네. 그 묘탈은 주위에 어, 접근하지 말라고 아. 귀신들 접근하지 말라고 해삼 을말려갖고 묻은 적이 있거든요 그 주위에 봉 주위에 네네네. 그거는 해삼은 나도 그때는 우리 할아버지가 이제 비방을 내려주셔서 하긴 했는데 네네. 근데 가니까 막그 도자기 깨진 유리병 네네.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야 어... 가서 다 제거하고 그 12개를 묻고 왔어요 말린 해삼을 어... 근데 저거는 완전 비방 그지 폐가 망신하라고 비방친 거거든 아, 진짜. 음. 아니 그래서 그 일각 뉴스 같은 데서는 사실 그래서 무당 근데 만약에 저렇게 자리 몇 자리를 잘 썼잖아요. 근데 이재명 의원이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네네네. 당선도 떨어지고 네네네. 지금 의원으로 활동은 하지만 구설십이 많고 네네네네. 그 후보로가 굉장히 좋지 않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호가 많지 있어. 않잖아. 요 네. 근데 저렇게 비방을 해더라도몇 자리를 잘 썼잖아요. 그럼 네. 그런 거다 비껴갔다고 나는 봐. 비껴갈 아... 수 있었다고 봐요. 그 아... 내가 그랬잖아. 그러니까 터는 좋지만 아까 할아버지 말씀하시는 그터묘 자리에 터는 좋지만 방향을 잘못 잡아서 누운 자리가 잘못되셨다. 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좀 해결 방법이 있어요? 이걸 다 새로 해야 되나요, 이걸? 어, 정말 심자 숙고 하긴 해야 돼요. 정말 날짜를 잘 잡고 위치와 방향과 어떤 터의 기운 진짜 뭐한 분의 뭐 자문 의용 가지고는 안될 거예요. 다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응. 어차피 비방을 받았어 그러면 그 턴은 지금 누우신 자리 분명히 안 편해요 어 그렇구나 어, 나는 파멸을 해서 다시 새로 우리가 안준 자리 이사가듯이 하셔야 된다고 봐요 아 알겠습니다 참 응. 신기하고도 처음 듣는 얘기네 진짜 네 저도 나는 저런 거 처음 보네요 아 알겠습니다 응. 감사합니다 맞습니다